언니도 나 때문에 고생 그만하고 얼른 다른 와따 집이 어딨어? 나너 같은 애들 많이 봤는데 애들 거막 슬쩍 하고 그러지마라고한두 번이 아니잖아 미나야. 아니 영신아. 그 사람 자살할 사람 아니에요. 누구시죠? 누구세요? 양산 경찰서 강력 이반 타케입니다 참고인조서 받으러 어 t 한번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야! going to r u 서 죄를 다못 씻어서 장수야 미안했고 o 망스러워 고마웠다 그 캐릭터를 딱 만들어서 메소 o 딱 해가지고 정신과 상장 진짜 받아보고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. 뭐한 적이 없었지, 영민 선배. 어, 좋아. 아뭐뭐 뭐 스트레스 때문에 뭐요요요하다데요즘 복싱이 좀 인기가 많이 없잖아. 우리 때는 그냥 복싱이 최고였어. 아, 네.